이런 식으로 던져버리면 또안 돼요? 죽이면 안 됩니다 몸 안녕하세요 든비자 쳐봅시다 백포 오늘 좀 우리 왼팔 교정 좀할 거예요. 왼손이 우리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왼손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. 왼손이 막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막 이렇게 돼요. 그러니까 왼손의 역할이 우리 배임턴 칠때뭐 하는 역할인지 아세요? 맞아요. 밸런스에 밸런스.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. 그래서 따라 해보는 거예요. 어, 어, 오늘 이제 배우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. 어, 안 불편하세요? 어, 굉장히 불편해야 돼요 왼손이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으면 어, 밸런스도 안 맞지만 그냥 스윙 공간이 만들어지기 좀 힘들어요 어, 뭐 빠져야 돼요 참고할 거 왼쪽 어깨 그 다음 왼손 왼손과 왼쪽 어깨가 같이 움직여야 돼요 같이 움직이게 가만히 내버려두면 돼요 같이 움직이게 가만히 내버려두면 된다 그래서 손목은 좀 세워주는 게좀 좋아요 이렇게 세워주고 이렇게 죽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손목 죽이면 안 돼요 응? 어, 조금 이쁘게 세워주고 이 상태에서 들어가면서 이 어깨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같이 이렇게 움직이셔야 돼요 오른발 나와 보셔야죠 오른발 나오고 같이 왼손이 렇게 뒤로 내 자리 내 포지션이 지금 여기잖아요 그죠? 가운데 본인 서 있는 위치가 가운데라 생각하고 그 가운데 내 포지션에서 이 왼쪽 어깨랑 왼손을 버리고 온다 생각해야 돼요 얘를 가져간다 생각하면 안 되고 얘를 버리고 온다 생각해, 버리고 응, 버리고 그렇지,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, 그렇지, 뒤로 어, 팔을 너무 피면 안좋아요 그냥 그대로 약간 좀 접어서, 굽어서 이렇게 근데 허리 쪽이죠, 허리 쪽 이렇게 그렇지 그런 식으로 그럼 오른쪽으로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? 오른쪽으로 할 때는 어깨가 그대로 있잖아요, 그렇죠? 그냥 옆으로 그냥 내려주면 돼요, 이렇게 옆으로 우리는 지금 오른쪽 까지 이렇게 올라가시죠 어퍼컷이야, 어퍼컷 뭐한 대, <웃음> 뭐 때릴 것 같아 이렇게, 옆으로. 내려가고, 내려가고. 뒤쪽으로. 뒤쪽으로, 그쵸? 그렇죠? 어, 그니까 지금, 우리 포인들은, 어, 수평으로 가는 느낌으로 가져가면서, 어, 어깨 옆에다. 어. 백핸드는, 타점 앞쪽으로. 약간 좀 수직으로 서 있는 느낌. 그죠? 어. 왼쪽 어깨가 들어가면서, 수평 느낌이 아니에요. 몸이 수평 느낌이 아니라, 약간 좀 수직 느낌. 이런 느낌으로. 그렇죠. 이해되셨죠 네,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받아볼 겁니다 그대로 같이 아그 왼손을 중앙에다 버리고 오라고 했으니까 두고 와야 되니까 이런 식으 뭐 던져버리면 또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던져버리면 안 되고 어, 어깨랑 같이 그냥 돌아가게 가만히 어, 내버려 두면 돼요 오케이 다시 옆으로, 다시 옆으로. 옆으로 내려가고, 자, 돌아가고. 자, 안 빠져요. 더 빠지셔야 돼. 중앙에 두고 온다 생각하고. 돌리세요. 그렇죠. 돌리고, 이렇게. 돌아가게 빠지게. 왼쪽으로 다 빠지게. 자, 돌. 힘 빼고. 주의할 거는 오른쪽까지 같이 돌아가면 안 돼요. 오른쪽은 앞에 있어야 돼요. 오른쪽. 오른쪽은 그대로 앞에 있어야 돼 오른쪽은 앞에 있어야 돼요. 이렇게 오른쪽은 앞에 있어야 돼요. 오른쪽이 같이 돌아가면 안 돼요. 알았죠? 네. 어, 오른쪽은 앞에다 두고 오른쪽은 앞으로 가고 왼쪽은 뒤로 가고 이런 식으로